그렇지, 야저 정도 천질이 좋았어. 천질이 좋네. 감사합니다. 아, 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오이도 시간표 타러 왔어요. 안산 1호 작년에 타이라바 잠깐 샀었는데 조금 이 시즌 맞이해가지고 아들내미 데리고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9분인데 5시가 채 되기 전에 출항을 하십니다 원래 4시 반까지 모이셨다가 한 9시 반, 9시 50분 이때 퇴청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도 기준 물때가 9월 11일 무십니다 조금 애석한 게 만조가 9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들물낚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간 빼니까 엄청난 무슨 조항, 뭐 이런 거보다는다들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봉이네, 맞죠? 예, 예. 방송하시나봐요.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고맙습니다. 네. 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취미생활로 아. 쭈꾸미 <웃음>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어, 들어세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문어나 갑오징어. 아. 원래 쭈꾸미로 감히 키시고, 네. 갑오징어 넘어갔다가 아. 문어 이렇게 아. 넘어가는데, 바지가 하셨으면 조금이 별거 아니지 낚시 5분절 이어 낚시 5분절 짓어 벌써? 네잘 짓어 어 저기 안가져왔다 어? 지보드 아 있다 일 갖고 오세요 여기 난간 잡아 난간? 위에, 어, 위에 올라가서 네, 어 새벽에 시작하는 채비는 애잡니다 아들 프로 들고있어 낚시하세요. 자 앞으로 살짝 캐스팅 자 아들 내리고 바닥 쿵 찍는거 너무 잘 알잖아 그치? 응. 쿵 찍고 10cm 이상 들지 않겠다 콩콩 하는거야 아직 안나온다 너무 이른 시간이야 동틀때뭐 이럴 때가 피딩이지 캐스팅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낚시 나왔어? 낚시가... 낚시가... 낚시가... 낚시가... 와 낙지 잡으셨어. 우와. <웃음> 어복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아잘 잡으신다. <웃음> 벌써 두세 장원이 신기 어우 나와. 아들 레기 써봐. 어? 어. 진짜 애자가 안 먹네. 아들 아빠가 해줘. 자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 <웃음> <웃음> 정말이요? 좋아, 난 30만, 50만을 잡아야. 던지는 것도 해봐야지, 들어. 계속. 자, 슬슬 해뜨지, 아들? 어, 해뜨기 시작하면서 긴장해야 돼. 시간배 낚시는 아침에 바짝 잡아둬야 돼. 허챔질도 잘해야 돼. 허챔질을챔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많이 잡을 수 없어 한 마리 잡았어 오 크다 이거 그니까 러 잡고서 놓치질 말아야 돼어 그렇지 네 목표는 한 마리야 꽝보다는 한 마리가 좋은 거야 이게 조금 이게 쉬운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저거 탈출하기가 제일 힘들어. 아빠는 그랬어. 야, 짜시 또 비싼 거 쓰네, 디오디오 얘기. 한 손으로 난간 항상 잡고, 오우 점점 좋아지고 있어. 자, 한 마리 더 잡았어. 아, 나 포인트마다 한 마리 씩 잡힌다. <웃음> 왜 자 아빠 세 마리째 자 열심히 해봐 이제 피딩이야 딱 지금 시간이야 피딩이야? 어 아빠도 잡았어 오호 이야 야채비안 중간에 잡기 없기다 에? 예, 지렁이 감았냐? 에 지렁이 어아따라장이있죠아 고고 손 느낌, 조금만 기억해봐, 성태야. 어, 아, <웃음> 맞아, 맞아. 껌딱지. <웃음> 껌딱지만 진득하면 되는 거야. 아, 아빠 세 마리 멈추고 있는 거야? 내 그동안 입질이 없었던 거네? 입질이란 게 아니야. 무게감인데, 무게감을 낌새까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비싼 게. 비싼 건 아니고? 사이즈 크다. 응. 오빠 네 마리. 나도 가게 응, 그러니까 이걸 열어놓자오나오 나온다. 나온다. <웃음> 자네 마리. 응. 다섯 마리. 응. 작은 것도 있다. 이런 게더 좋아 아, 네? 미 세하 게 느끼 는 거야？아들 별거 아니야？그럼 뭐 어떻게 던 지？이 야 아빠? 어? <웃음> 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무게 감이 아니고 이상한 감 그렇지 자기게 걸린 걸 수도 있는 거야 이상한 감에서 낌새로 아빠 그렇지 지금이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해가 완전히 뜨면서 입질이 딱 끊어지는.. 그렇지 오 좋았어! 이번에 떨어졌어도 챔질 어, 멋지게, 멋지게 써가지고 강하게 어 괜찮아 괜찮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많이 안 그럼 허챔질 부끄러운 사람들이 못 잡아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그냥 공치는 거잖아 처음에는 무게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무게감이라고 했다가 그냥 뭔가 다르기만 하면 챔질하는 거야. 그래서 어챔질 어챔질하는 거야, 아빠. 어 걸렸다. 아, 씨. 아, 네. 아 참, 참. 한참 피딩인데 아. 그렇지. 이제 그 무게감 기억해봐. 아빠, 나 지금 이런 차다 놀고 있어. 어, 그랬어. 한 마리. 아 잠깐 동안에 한 마리 잡았어. 아, 그래? 어. 근데 애기로 했으면 1 5 마리는 잡았을 거야. 나도 분발해야지. 어. 김새, 그 그렇지. 아우 좋았어. 이분은 잘한 거야, 이거. 좀더 다니면 허챔지하는 확률도 좀더 낮아지고. 자, 1 0 마리. 잡았을 때막 호맛이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거든 어 이건 긴장을 안하게 돼 그렇지 놓치면 많은 거야 마리스의 낚시니까 자1마리 이게 쭈꾸미는 어디에 있고 어디가 자리가 좋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골고루 분포해 있으니까 개체수가 많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야. 잡은 건가? 어너감잘 잡는다 잘 나온다. 아이고. 아들 세 마리야? 세 마리. 카운팅 해. 아니야, 카운팅. 바람도 멈췄다. 내리잡아지나. <웃음> 나와, 아들. 인천 앞바다는 여자야, 이제 여자. <웃음> 시동은 아예 끄시네. 그냥 흘리시겠단 말씀인데. 그냥 늦면 나온다. 아예 뚜껑 열어놔요, 열어놔. 그럴까요? <웃음> 무섭다 <웃음> 잘 나온다 경험은 인정을 해줘야 돼 아들 아, 아, 아빠 꼭 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어? 너 이거 어째 원줄이 끊어지려고 한다? 어. 이럴땐 스프를 음. 꽉 누르고 다시 감는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 어, 그러고서 풀러보는거야 이렇게 어? 그래도 잘 안되네 어, 어 그럼 풀어야지 뭐 <웃음> 백러시라는 거는 아, 이게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백러쉬라고 저거는 하려다가 응. 아들 아직 어리니까 차근차근 배워 사장님 채널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후킹. 후킹? 유튜브도 하시고 생방송도 하시고 생방은 안하고 아프리카는 안하고 스트리밍 네. 유튜브 채널 네. 후킹 자 여러분 검색 좀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고맙습니다. 어. 잘했지? 어이없다, 아들. 네? <웃음> 야, 보통 그런 칭찬을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는 거아니냐 내가, <웃음> 야피딩 시간에 쓰지 마세요. 야딩 시간에 써야지 뭐. 그래 잘 나올 때 쓰는 거야. 그렇지. 야잘 잘한다. <웃음> 참질이 좋았어. <웃음> 참질이 좋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운이 좋은거예요 운이 감사합니다 오 아빠 지나오려잖 어, 괜찮아 어? 안 맞았어 조금 이가여외로 힘이 없더라고 빨빨리 아빠 넣었을 때도 가는데 오우 시식이잘 먹을거 같은데 마감이 좋네요 이야 이제 그감 느끼나봐 계속 빼고 갔어 끌고 간게 아니고, 잡으면 조리에 더잘 떠밀려.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지. 어, 아빠는 허참지. 너도, ]에... 너도 몇 마리 잡았는지 그 저기, 카운팅 해보지 그랬어. 여덟 마리 걸리지? 어, 아니, 그, 어디다가. 그런... 아니, 카운팅 해도 괜찮아. 어, 아, 그래? 지에가서 일단, 그냥, 어, <웃음> 저식, 뭐야? 잘잤네 아, 쌍거리네 아니, 아빠랑 호텔은 둘 다. 아이고. 아, 이렇게. 어. 아이고, 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나온다. 디오디오 얘기네? 앞에부터 가잘 잡네. 아빠잘잡 어, 이바구나 어, 이 바보, 썸바도 불렀어? 거기 서서 먹어나 여기 아서먹어배 위에서 진짜 뭐든지 다 맛있어 정리는 어... 제가 원래 워킹으로 방어하고 이런 거만 하고 다니는 어자 젓가락을 제가 먹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예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저 저는 저쪽으로 와서 먹겠습니다 참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주실 줄 몰랐는데 예 저도요 구박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 <웃음> 저, 참돔 작년에 왔었잖아요, 타이라바. 아, 그렇군 예. 비싸, 참돔. 그래, <웃음> 근데 제 바로 옆에 옆에 아주머니께서 두 마리 잡으셨어요. 아, 아 예. 그게, 그게 예. 예, 예. 네, 제가 그놈이에요, 달봉이. 어, 달봉, 달봉이. 예. 아, 아이고 저기 시간이 됐을 때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기 뭐야 손님이 차 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또제 시간이 안 됐어. <웃음> 왜? 마스크 <끼고도> <웃음> 아이고 아빠들 아니까뭐 오, 또 잡았어. 와, 너 아빠꺼 잡는 거야. 아, 카운팅 해봐라. 아니, 카운팅. <웃음> 네, 디오디오 얘기. 선물 받은 거예요, 여기. 예, 예. 예, 예. 어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렇 침질 대박이다 너와 음. 크다 그렇지 한 손을 잡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야 <웃음> <웃음> <웃음> 괜찮은데? 초보자가 <웃음> <웃음> 형이 잡혀야지 <웃음> <웃음> 어. 어재롱이 거기다 떨어졌다 근데 근데 나한테 물이 뭐 튀긴다고 얘가 나한테 뭔가 아니 그건 아빠가 튀기는 게 아니야 <웃음> 낚시꾼 끼리는 이런 건 이해해야 돼한 건데 진상로 아들 마스크를 해야지 밑에서 하시면 <웃음> 저 조금 이 미끄럼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많이 나지 아리스가 확 터진다며 또 잡았다 <웃음> 야너 카운팅 해봐 잘 잡네? 아, 이, 해 못하겠는데? 야, 후킹님도한 마리 잡으셨어. 잘 잡으시네. 아빠보단 낫네. 어, 그러게. 아빠보다 <웃음> 잘 잡으시네. 아빠보다 훨씬 나 그러게. <웃음> 아니. 아, 아빠 인정할 땐 빨리 해. 아빠 근데 이게 얼마나. 모르겠어. 아빠가 이거 잡은 다음에? 차이 모르는 게 아니야. 어. 오, 뭐 사이즈 왜 이래? 뭘 중심 맞어? 어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이거봐 여기 이거 비어나온다 <웃음> 그래도 비어나올걸? <웃음> 야 이씨 너아 <웃음> 맞대니까 아빠보다 더 잡으면 안되지 야너잘 야, 잡는다 진짜 와 얘들 장난 아니다 어와 음주? 엄청 크다 진짜 이거 뭐 10월 사이즈야 저봐선태 쭈꾸미 도망간거 봐 오! 먹물먹물썼어 <웃음>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자, 갑자기 막 나와 쭈꾸 <웃음> 일단은 3 6마리네요 그러니까 성태야 건방을 하나 떨지자면안 경쟁하려고 하지마 경쟁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빠가 한마리 잡을때마다 멘탈이 흔들려 그냥 성태는 그냥 성태 낚시만 하는거야 어 그래 멘탈이 되게 중요해 어 아빠보다 내가 많이 잡아야지 막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에 멘탈이 확 흔들려갖고 감각도 막 잃어버리고 그래 그냥 나는 바다를 보러 왔고 오이야 훌륭해 <목소리> 처음 하는 사람치곤 굉장히 잘잡는거예요 던질 때 그냥 던지지 말고 이왕 바다로 집어넣는 거니까 캐스팅 한 번씩 해봐 오케이. 던지는 것도 하다 보면 계속 늘어 생각 이만안 나게 제발 오우 이야 3 m 터 던졌다 야 4미터야 이게? 어오 잡았다 이잘 잡는다 아예 열어놔 버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얘네들이 막 도망가요? 앞자리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지금 여기서 딱 담아가지고 쫙 내려가게끔 어떻게 해볼까 그게 잡아라가 길어도 가다가 걸리더라고 예. 예. 이게 잡고 있어 예. 아빠도 애자 좀 바꿔볼까?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어게나게너 네, 아, 이거 치는 게낫겠나안 치는 게 낫겠니 뭐요? 이거 어? 안돼 괜찮아요 나긴 나긴 나없어불안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나긴 그냥 옥수수요 이게. 앞에 빨간 고추장이있고 뒤에는 옥수수 모양처럼 생겼어 어 떨어졌어 이번에 붙었다가 샘질 잘 했는데 우와 <웃음> <웃음> 어, 나오려고 한다. 이제 총을 장전했어. 총알이 총총 총을 장전했어. 예, 선장님 말씀은 위에 보이는 건 물색이 맑은데 물속은 어, 뻘물일 거다 그러셨어. 커 어, 뻘물이면 그린이 잘 먹어.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잡는 거야. 기억하고. 크다. <웃음> 자, 사진 한번 뜯어다 문, 저, 문어처럼 나왔나? 진주 컬러랑 녹색 축광. 계속 그두 개를 했습니다. 작다주 <놀람> 던졌는데. 낙혈이습니다나 와, 아니잡어 아빠가 잡 <놀람> 여이 <웃음> 지금. 몇수 하셨어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은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던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려지 가볍게 던져야 돼. 아 그래? 어부드러워야지멀지 가는 거야. 아. <웃음> 금 오늘 저운빨좀 봤는데 그렇게 많이 가만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어 이렇게 갈무리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 그러면 야 <웃음> 다리 뜯어보이네 그 <웃음> 밀면 되지 앞으로 초리대가 저렇게 팽팽하게 있을 때 놓치면 손에 찔린단 말이야 마리쏘의 낚시는 불필요한 동작이 있으면 피곤해 되게 딱 필요한 동작만 네, 자, 낚시하세요 채비를 바꿨습니다 아, 지금은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채비 연결하지 않고 여기 두개쓸 것도 아니니까 직결했고 어, 봉돌 14호 축광 봉돌 모차르트 수박이 수박 고치장 안돼 이렇게 하면 배가 약간 뒤로 가가지고 엉켜 어, 앞으로 던져 택배수에서 원줄 떠내려가는 것도 잘 봐야돼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자렉기 바꿔보겠습니다 아 어, 뭐야 아빠 렉기찍고 계셨어요? 응? 응아나 그거 쓰고 계시데아아 아, 아니야 엄축구 파란 슈퍼브라이트 짜식은 잡네 잘 잡는다 야안 크더라도 그게 어디가 한마리못 잡아서 이러고 있어 레이저 파랑이 나오나봐. 아빠는 레이저. 아니야, 아빠는 장축광. 아, 그러니까, 축광이 오래 가는 거. <웃음> <웃음> 아빠도 잘해? <웃음> 쓰러지겠다 아니야 그래 어 칭찬은 좋은 거니까 어. 아직 준낚시에 무서움을 몰라 이 녀석이 쭉배 12시간짜리를 한번 타봐야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 아빠가 잡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들 녀석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야, 청색은잘안 나오더라, 이게. <웃음> 적색이 잘 나왔어, 색 아빠가 또 계속 이걸로 먹어. 그래서? 적색 안 갖고 왔나 보다. 안 나와서? 잘안 나와. 그래? 아, 이것도 안 나와? 그거는 초반에는 좀잘 나왔어. <웃음> 잘 잡고 있어. <웃음> 내가 또아니아고 아, 아, 아, 제가 세 마리 <웃음> 잡을 동안 지금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웃음> <응>? 아빠 나와. <웃음> <너무 안 웃음> <알지>? 어. <웃음> 네가 네가 마음에 든 거. 응. 네가 마음에 든거 아들 적색, 뚜껑 좀 열어줘. 적색으로 한번 해봐봐. 네. 아이고. 그거 새끼. 된예 예예 예. 예. 천으로 된 반짝이? 아 천으로 된 반짝이. 죄송합니다 괜찮아? 야 이럴땐 관대하다? 아, 아, <웃음> <웃음> 하루종해라죽게그 <웃음> <이렇게> <웃음> 돌에는 안 아, 네. 바보. 바보같이. 시렁이래. 선장님, 바람하고 조류하고 같은 방향인가봐요. 오후에는 같은 방향이에요. 어, 어, 지금도 이렇게 잘 빌리는데. 네. 오후에는 같은 방향이 어. 이제 썰물나면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렇죠, 나면. 예. 역방향이지 지금. 시간 9시 70한 마리네요 잘만 나오면 80마리 찍는 거고 아니면 70마리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아들 녀석 때문에 오긴 했는데 제 생각보단 잘 잡습니다 뭐 재밌다고 하니까 원줄을 하나 구매해서 저 녀석 릴에 감아줘야 되겠어요 챔질하면 그 모양대로 딸려오긴 하는데 감 느끼기엔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추를 무겁게 쓰고 원줄을 얇게 쓰죠 지금 제게 0.25? 0. 얘는 0.85 오히려 예. 한따라 얇게 날날리면 난리, 감각이 <목소리> 어, 아빠 상어 잡은 줄 알았어 아 진짜 1! <목소리> 응. 터졌어 아빠 그러니까 라인이 얇으니까 터치는 건 이런 건 채비 손실은 좀 있어요 뭐 아직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대자 하나 터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리수는 73마리 73마리인데 1마린채못 채우겠네요 사실은 지렁이가 떨어졌어요 인천 앞바다 안산 앞바다는 지렁이가 꼭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과메기가 좋다고 하는데 과메기 한번 달아보세요 선장님께서 조언하신 붉은 계열이 좋다고 하시네요 아들 녀석은 미련 못 버리고 계속 하는데 저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예 아빠가 천천히 정리할게요 이게? 성태야 어? 성태 옆에 있던 옆에서 하셨던 형아랑 누나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 그러니까 성태도 많이 잡았잖아 그러니까 한팩 드리고 와 아빠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팩 드리래요 그러고뭐 니가 한 30, 40마리 잡았나보다 나 30마리 이거 드리고 와. 많이 잡으셨어요?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맛이 없다고. 습니다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